해리태리잘 다녀와 해리태리잘 다녀와 혜리야 위에 봐봐 아니, 엄마 r e Danua. Heria, we are 거기서 u 크는아닌데 <웃음> 여기에 등 o 긁을 있 있고 또 몰래 o u 먹을수있 l I'm 맛 o i 내 g 몰 o c <웃음> 너 보고 너무 재밌어 너무 시시하다. 퇴근할 <목소리도> 거야! 아니야. 아, 내가. 아. 딱딱딱 아. 아. <목소리도> <웃음> 어?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이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어 아. 얼굴, 어, 아. 얼굴이 안 완전 튼튼해 <웃음> 고장난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어? 날파리가? 멍하게? 그때 너가 어떻게 했어? <웃음> <웃음> 물티슈로? <웃음> 응. 나 이제 잡는 거두더질게임 같아 두더질게임 너가 아까 그랬잖아 너물티슈딱 잡았는데 몰티지 물티슈... 물치 날파리가 없어 너 뭐라고 했지? 재빠르구만 <웃음> <웃음> 요 녀석 제일 빠르구만, 이래서. 근데 잡아버렸어. 어, 결국에 잡았지. 대단하구만. 잡으고치렀는데 <웃음> 국수와, 국수와 삶에 대해서. 연관이요. 연관이 없어요. 장태리 씨는 국수와 삶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연관이 뭔줄 알아, 태리야 응. 음. 연관은 비슷한 거야. 못 말하겠다. <웃음>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인생은 삶. <웃음>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주시네요. 인생이란 삶인가요? 네.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? 음, 밥 먹고. 밥 먹고 살아야 돼? <웃음> 가끔씩 깎아도 먹고요? 먹고 놀고 먹고 내고, 먹고 내고, 먹고 내고. 맞고 내고. 음 엄마들이때 <웃음> 막... 딸이... 엄마 보면 그때는 해리가 너무 예뻤거든? 근데 혜리 지금 엄마. 보다가 보니까 엄마 엄마 엄마 렛츠 <웃음> <엄마. Let's go. 놀람>